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해피 할로윈, 할로윈 이스틴, 할스틴이가 왔다. 오늘은 이제 뽑기가 가볍게 제가 한 음, 300개 안에 뽑고 바로 실험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 괜찮겠나 그 정도면. 저러고 맨날 빼면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안빼니다안 빼고 오늘 뽑기가 바로 그냥 차 크닥 때본다 이 말이지. 어... 원래 스타트 한세번 정도까지는 일부러 살짝 조금 맞아주거든요. 우리가 어저어야 봐봐 봐봐 야 바로 뚫었는데 이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폭사와 격투 기술이다. 형 오늘도 키푸신 수련을 하긴 했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잖아요. 저는 정말 순수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봐봐 이거 뚫으면서 평화를 사랑 우리 마블이 안아주고 말이지. 선생 오늘 마블리가딥 딥킹만 한 제가 오른발 1 100... 왼발 100번 정도씩 연습을 하는데 많이 맞긴 했어요. 그러니까 더 맞을 필요는 없다 말이야, 오늘은 마무리가. 자, 어, 그제? 느낌에 떴지, 이거? 바로 뜰것 같은데? 야, 페스티벌은 좀안뜨도 내가 이런 건잘 뜨더라니까? 바로 떠보는데? 자, 와, 오랜만이다, 야. 야, 야 할로윈 케이크 하잖아. 어. 자, 그 정도는 우리가 만족이 조금 안 된다, 이 말이지. 야, 오늘 600층장짜리 좀 찌찌그린 저런 자식한테 우리가 다이어를 빨리 해야 되겠나? 바로바로 바로 떠줘야지. 어, 형, 일찍 뽑을게. 일찍 뽑고 바로 갑니다. 자, 출, 출, 출, 출. 로스트, 뱅. 창, 훌. 카운터, 착, 착, 착, 착. 야, 이걸 한대 맞으면 작살났네, 이거. 딜 됐나, 세다, 이거. 효자손 카운터. <웃음> 효자, 이 효자손하고 좀 달라요, 이게. 무게. 이게 앞에, 이게 달리이 무게가 상당하거든. 이걸로 그냥 찍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굉장히 살상무기입니다, 이거. 어, <웃음> 아, 와! 야, 잠깐만! 자! 야! 이게, 어, 됐나? 야 이런 데서 다이어 알림이 안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협박통 하는데요 서버 이거로확 찍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깨지 쁜다 이거 맞으면 깨진다 와잘 빠졌다 어 아+ 아 내가 뭐라 그러고잘 나왔다 그래요 어 오게 잘 나왔어. 어. 그래서 아마도 서브에서 많이 쓰일 것 같은데, 인간 덱에 서브로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 리뷰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앞에 꺼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약간 요런 덱으로 해가지고, 재앙이니까 재앙 제왕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느낌이 나올지 저도 지금 좀 궁금한 부분이고, 상당히 좀 설레이는 부분입니다. 아, 써보면서 스킬 순서나 이런 것도 좀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볼 거냐면, 어? 요게 붙었네. 야, 붙었다. 뒷부분 하나씩 더 걸고요. 때리고요. 백겠습니다 일단, 요렇게 가볼게요. 일단 볼게. 삭! 팍! 팍! 팍! 자, 디버프 추가되고 있고. 송! 팍! 17만 9천. 자, 우리 크릴이 돌아왔다. 싹어쌔신 스트라이크! 촤! 크락 23만! 자 이렇게 되면 뭐냐 자 우리 엄마는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지금 얘들 계속 막 활동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지그지 어, 능력치가 막 올라가고 있고 상대는 킬딸 때마다 필각 두칸씩 날아가고 있고 약간 요런 식의 서포터야 서브에 들어있어도 이 서포팅은 일어난다는 거 아아 그런거 뽑지 마세요 갑자기 마이크 안 들렸죠? 아, 당황했네 자. 쇠도, 쇠도, 그 다음 우리 이스틴 감 한번 써봐야 되겠지. 사실은 이거 써야 되는데, 이스틴 거를, 이스틴 쇠도도 한 써보겠습니다. 어머, 팍, 11만. 어머, 팍, 10만. 자, 가자! 쇠도, 물대포, 뿅, 빡, 크닥, 8만. 딜러는 아니야. 딜런 아닌데. 그렇다고 딜아예 못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머랑 비... 어머에서 약간 빠졌다. 잠깐만. 임마 지금 킬막딸 때마다 이제 오뭐3 스택이야. 인간 종족 아군 영웅은기본력지7씩73 2 1 증가했습니다. 지금 2 1그 다음에 딸 때마다 필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어? 그런 게안 되고 있다. 잠깐만. 이거 지킬 수 있는데. 그 요거 한번 써볼게요. 아 죽겠지. 그냥 그냥 죽을 것 같은데. 음. 리바이어드. 빡 159,000하고. 자, 전체 필깍. 이건 딜은 약할 겁니다. 이게 전체 필깍기라는 거. 우리 릴리아 쇼롱 크닥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 느낌. 개똥딜일 것 같았어. 자, 개똥딜이고, 이거는 이성부터 전체 필깍기. 서포터야. 어, 서포터고, 어, 진짜 찐댁은 서브에 넣어서 쓸것 같아요. 사실. 서브에 넣어서 앞에 더 살상어들이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살상 기술들이 많거든. 요 지금 넘쳐나거든. 살상 기술들이. 싹 촥촥촥. 차크닥 이런 거. 서, 32만? 야, 32만이라고 역속인데 방금? Hour later. 의외로 우리가 옛날에 좀 별로 했던 것 같은데 큐어랑 같이 썼을 때또 이게 엄청난 시리즈에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거든 자 아, 요거 전체기 두방 때리는 페스타덱 아좀 옛날 페스타덱인데 옛날 페스타덱 오! 점화 들어갔어요 점화 들어갔어디버프는 어, 충분히 쌓였습니다 충분히 쌓였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릴리아 거디버프한 어, 개당 10%씩 풀 풀스택이다 이러면 이 상태에서 빡, 크닥, 빡, 크닥, 물대포까지. 요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스택이야. 어... 빡! 우와! 21만? 빡! 야, 근탈이 있었네. 근탈이 있었는데 바로 컷이다. 자, 물대포 한 방. 통. 97,000. 그래도 지금 새도다 보니까 약간 요즘, 요즘 나왔는데? 쿄의 점화가 또 점화 4개 했었잖아 방 베스트한테 점화 4개고 그리고 상대한테 디버프 다 걸린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자, 이제는 선맬 따야 되는데 요렇게 한가 보겠습니다. 착! 착! 촤, 크닥, 23만, 어머, 보자, 빡, 14만, 툭, 툭, 빡, 사카오! 이게 쿄다, 봐요. 네. 어 쿄가. 쿄가 그래도 요 정도는 치거든. 어, 그러고 속성, 저 파란색, 파란 속력한테는 물대포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대포. 나쁘지 않아요. 속력한테는. 쇠도 한 번, 보자, 보자. 딜한번 보자. 다크스노, 폿, 부스크드. 자, 속력 한번 때려볼게요. 속력. 킬딸 때마다 피각은 되기 때문에, 쇠도, 쇠도, 안 죽으면 필살기. 이렇게 가볼게요. 쇄도 한번 <목소리> 쏙! 꽁! 12만 0천 12만 0천 <목소리> 쏙! 꽁! 17만 4천 야! 표가 답이었네 <목소리> 뻥! 오케이 표 찾았으니까 딜이 좀 볼만했는데 <목소리> 구찌 길드님이시네 보자 일단 불이 4개 붙었거든 이쪽에 불 4개 붙었거든 근데 피가 얼마시라고? 25만 오, 이러면 잡지 않을까? 물대포 두방 갑니다. 자, 어머, 한 번, 팍! 하고, 16만, 물대포, 뽕! 콩크동. 물대포 10만은 나온다니까, 그래도. 뽕! 콩크동. 물대포 10만 정도. 우리가 10만 갖고 이제 아무 느낌이 안 오네? 사실, 느낌이 안 와서 그렇지, 10만은 진짜 나쁜 딜은 아닌 것 같아요. 착! 그닥! 하고, 어, 네, 네, 네. 빡! 자 여러분 이제 계속 필각되고 있고 우리 기본은력치 계속 증가하고 있고 요 스타일이다 자 이제 니만 퇴근시키면 끝난 거 아니가 니네 점화 몇 개고 지금? 여덟 개? 오예 보내드려야지 초크덕 18만 빡빡 빡근태라 빡 들어있었네 근태라 들어있어도 차꺼다 한번 따주고 있고요 자 그걸로 죽일 수 없다 우리 물대포 한번 딜 한번 봅시다 자 전체 필각 물대포 자, 이거는 이제 150% 짜리니까 어, 똥딜 한번 전체 필, 와, 전체 필각기 좋아요. 물대포 콩 14만. 야, 이게 킬이 계속 따갈수록 방 역속이었거든. 역속 14만이거든. 개성 서포터인데 이 정도는 했다. 자, 물대포 한번 믿어본다. 콩, 저크덕 아, 예. 아이 근타로 들어있구나. 고자리 정도? 리 정도? 예, 어. 휘데리 전체기 있으면 우리 다 죽는다. <웃음> 와, 다 죽었다 이거. <웃음> 아. 아.